은지랑 합방해주세요. 아, 은 진짜 너무 바쁩니다, 요즘 은지가 라, 아, 뭐냐, 라디오도 고정하고 있고, 또 로스쿨 연습도 하고 있고, 또술찬장도 하고 있고, 굉장히 바쁩니다. 근데 어제 또 멤버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놀고 얘기도 했어요. 근데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어몽어스 한번 해줘. 어몽어스 했는데? 어몽어스 그때 하영이랑 했는데 그 영상 안 봤구나.